어, 천일입니다. 어, <웃음> 어, 어떻게, 잘다 어, 천일 보사예요. 어떻게, 잘다 지내시죠? 천일, 뭐, 처럼 방송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는 않은데. 어, 아마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어, 예, 영상 찍어 올리는 게, 어, 오랜만이라 그런가? <웃음> 자, 오늘은 형자일이에요 양력으로는 23년 4월 어, 4월 며칠이야? 4월 12일 4월 12일이고 어, 음력으로는 윤달 2월 22일이에요 지금 시간이 아침 <웃음> 아침 6시 20분, 23분 그렇게 넘어갑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어, 들려드릴 그 주제. 예전에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 나는 이전에잘 몰라요. <웃음> 잘 모르는데 아, 부처님 말씀 중에 어? 뭐가 있느냐. 잘못된 중, 잘못된 중한데 시주를 하면 시주한 너도 똑같이 벌을 받습니다. 어. 속된 말로, 너도 나쁜 놈이다. 너도 업을 쌓는 거다. 하는 그 얘기에요. 그렇게, 그 부처님 그런 말씀 하셨대. 응. 저들이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는 아마 중간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딱 빼놓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부처님이, 야! 너희들 말이야, 잘못된 중한데 다시 말해, 못된 중, 사이비 중. 이런 것들한테 시주하면, 너희들도 똑같은 것들이야. 너, 야, 그 중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있지? 너희들도 벌 받아! 하고, 얘기를 했니 일반 평민들, 일반 백성들, 중생들은 아니 저게 잘못된 중인지 잘된 중인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 부처님 말이죠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응? 아, 내가 저, 저, 저 중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못된 중인지 그게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황변을. 근데, 몰랐다고, 몰랐다고 면피가 되지는 않아요. 몰랐다고. 에, 저기, 각, 저번에 언젠가 천일이 지인한데 그런 설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둑놈이, 도둑놈이 물건을 훔쳤어. 훔쳐서 딴데 갔다 팔았어. 아, 맞다. 요즘 많이는 그 금. 그물 훔쳤어. 다른 데 가서 팔았어. 근데 훔쳤으니까 뭐예요? 작물이죠. 응, 장물이야 도둑이 훔친 물건이란 말이지. 근데 다른 구멍방에서 그거를 돈 주고 샀어. 매입을 했어. 근데 그 구멍방에서는 그장물인지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근데 사줬어. 샀어 이제. 물론 알고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모르고 샀으니까 어 나는 괜찮아 이거 내거 여러분들 그게 맞을 때안 돼요 그 작물이라 장물 취득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요 고대로 뺏기고 응 그게 있어요 또 요즘 많이 하는 거 있고 보이스피싱 있죠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책이라고 하죠. 전달체그 사람들 아난 몰랐어요. 그냥 돈만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갔다 줬거든요.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랬을 때그 사람들 중간 전달체 처벌 안 받을 것 같아요? 처벌 받잖아. 그와 똑같은 위치예요. 부처님이 경계를 하시고 하라고 경계를 해라 응?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뜻은 뭐냐면 잘못된 중화인데 내가 적선을 하고 휘주를 한번 인해가지고 그중은 어떻게 해요? 더잘 나가잖아 응? 번질번질하고 말이지 그럼으로 인해서 그 중은 어떻게 기고만장해가지고더 못된 짓을 한거든. 내가 잘, 그러니까 알아채려서, 알아채려서 적선을 안 해야만이 되는데, 내가 못 알아채리고, 못 알아채린 건 뭐예요? 내가 무지한 거야. 내가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내 잘못인 거고. 그 적선을, 적선을 하고 시주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못된 중, 잘못된 중은 더기고만장더잘나가더 많은 중생들 피를 빨아야안 빨아요? 피를 뺀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면에 잘못된 중, 못된 중, 삿된 중한 데는 경고를 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 이 지육 너는 지옥행에 익숙을 거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천일이 이 얘기를 왜 하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중 자기 제자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도를 공부한다는 그, 뭐, 사문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똑바로 해! 하고, 1층을 가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돌이라고 다 오른쪽만 있나요? 아니잖아. 여러분도 많이 아시잖아. 그, 뭐, 서울 어디요? 그, 막, 내내 그냥 지내 그, 뭐, 뭐, 뭐, 총무원장이요, 뭐요? 이런 거, 종종, 주지, 이런 거해먹겠다 해먹겠다고 지내면 파벌맨들어가지고 썸박질하고 막 난리치잖아. 응? 고소고발하고. 그런 것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진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처님 살아 생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걸 거란 얘기죠. 그죠? 어, 맞아요. 그러면 그 옛날 부처님이 살아계실 시, 시대보다 어? 지금은 더하면 더하지 절대 들어지는 않는 거예요. 아 어제 어, 천일이 천일 제자애가 천일한테 뭐 유튜브 하나 픽 날려가지고. 어, 선생님 이것 좀 봐보세요 어, 이런 뭐 어? 완전 사이가다 있어요 영상을 보냈는데 저는 볼 것도 없어어요딱 쳐다보니까 아예는다리 맞아요 사이야사이 근데 여러분들 늘얘기지만 사기꾼이 나 사기꾼 하고 맞박에 써놓고 안된게요 사기꾼은 더 진짜 같아요 더 진짜 같아. 그 중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해가 정법. 그래서 잘 팔아먹는 거예요 그거 정법. 응? 정법을 믿고 해야지 사법을 믿으면 안 된다. 뭐가 정법이래요? 그 중은 자기가 정법이래. 여러분들 이거 진짜 명심들 하세요. 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불교 불교에도 정파가 많아요 정파가 많아 제일 대표적인 게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조계종이 있잖아 조계종이 있어요 그 조계종 그 불교의 종파 중에 제일 크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조계종이란 말이에요 어? 많은 종파가 있어요 근데 조교정 입장에서 야 우리가 무조건 오리지널 정법이야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다고 여러분들이 큰 교회 찾아가고 큰절 찾아가고 그거 말고는 없단 말이지 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교정만 정법이에요? 아니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조계종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 해서 다 정법 아니라고. 응? 귀에만 해도 뭐 많잖아요. 장로귀에, 침례귀에, 모원귀에, 모원귀에 가 많잖아. 그렇듯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정법, 정법, 정법, 정법 참 웃기는 빠세요. 사기꾼들이 못된 중이, 못된 중이, 응? 사입이 중이. 팔아먹는 게 바로 뭐예요? 정법이에요 자기만 오라 자기만 정법이고 나머지는 다 사법이야 자기 절간에 와서 자기한테 희주하고 적선하는 게 제일 맞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요 그따위 헛소리를 찍찍 뱉어요 응? 뭐가 정법이고 뭐가 사법이에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런 중이냐고 그걸 누가 판단해요? 천일이 이야기합니다만, 신을 팔고, 종교를 팔아서, 종교를 빙자하고, 그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지옥 중에 제일 밑바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준, 제자가 보내준 영상 보니까, <웃음> 맨 마지막에, 하, 어디 뭐 구자번호 적어놓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희주하라고 하고, 무슨 뭐, 어디든 막 홍보하고, 막이러라더구만 응? 그게 왜 정법이냐고. 지가 왜 정법이냐고. 천일은 영상을 올리고 합니다만, 천일 들리기 전에, 천일만 오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일만 1등제자? 아니에요. 천일 말고도 1등제자 있어요. 천일 말고도 오은 제자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천일만 정법이고 천일만 최고고 천일말만 옳고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아니라고 천일보다 더 잘난 그런 제자도 있고 더 잘난 무당도 있어요 저를 인정한다니까 인정해주고 무조건 나만 옳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정법이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 헛소리에 현혹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시주를 하고 적선을 하잖아. 거기에 무슨 불사 무슨 불사. 아, 참나.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 올리겠다고 시주하잖아. 그거 여러분 다 벌받는 거예요. 그게 벌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지인 아는 보살, 아는 보당이 올린 영상 중에 그런 게 있더구만. 자기는 그 시주를 함부로 안 받는다 이거예요. 응? 적선을 안 받는다 이거지. 응? 왜안 받냐. 그 잘못된 그 집안 집구석의 적선과 시주를 받으면 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또한 맞는 얘기야 그 따만은 어? 사기꾼이 자 봐요 사기꾼이 아 저기요 실령님 저 사기 잘 치게 해주세요 저 도둑질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주를 하고 적선을 해 그러면 그 무당이나 보살 이런 사람들이 그를 알았으면 알으면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너 사기 잘 치게 해줄게 그러겠냐고. 안 하잖아. 근데 몰라. 응? 몰라. 모르니까, 아이고, 그래, 그래, 알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좀 빌어줄게. 이래가지고, 그 무당이나 고살이 축원에도 해주고 이지랄 해봐. 그러면 어떻게요? 지대월 받는 거야. 그게.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 무당, 그 제자, 그, 그 제자님이 그런 얘기 영상을 올렸길래,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일, 어, 천, 이 못된 중, 잘못된 중 한데 희주하면은 그 사람 너도 얼만는다 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사이비 중, 응? 사이비 중, 어. 진짜, 뭣도 모르면서, 엑스도 모르면서, 따발따발따발, 세상 좋아졌다고 떠벌거리는 그, 못된 어? 중. 그런 것들? 결국은 지도 꼬꾸라지는 거예요. 거꾸라져요 천일이 늘 얘기하잖아. 안받불안 어? 받을 것 같아요. 말하고 닳도어 언젠간 봤지 봤는데 반면에 언젠가 또 그냥 분명어요왜 그러면 그런 중들이나 그런 사입이 이런 사입 뭐제자 부당 이런 것들 왜한번안 쓸고 가느냐? 왜안될거 가느냐? 어? 왜 계속 작업하고 활개 치게만드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 천지 선경이 있어요. 신 부처님, 예수 하나님, 하느님그 누구도 뭐예요? 기아, 질병, 전쟁, 이거 살인. 막아요, 못 막아요? 안 막잖아. 안 막는 거야. 안 막는 거예요. 왜안 막어? 이 지구 자체가 악의 세상이에요. 이 지구 자체가. 언젠가 천이 오래된 영상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 지구는 하나의 우주 감옥이라고. 우주 감옥이에요. 이 지구 자체가. 여기 옆에 지구본 있는데 여기에 지구에 오면 은뿅 하고 우주수 타고 남아요, 평화고와. 오면, 여기에서 보여. 생로병사. 왔다가 죽잖아. 이 지구생활 자체가 그래요. 지구는 하나의 큰 감옥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딱 이뤄진 건데, 이 안에 희들끼리 지지고 뽑고 죽이든 살리든 말든 니가 살아라는 얘기야. 응? 관여를 안 해. 대신 거기에 대한 과오, 어? 과오에 대해서는 응당, 어? 응당 결과물에 처벌을 난단 말이죠. 속이고 속이려고 하는 것들한테는 원래는 못 당해요. 못 당해, 당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늘 있잖아, 선생이늘 경계하라고 어떻게 안 당하고. 잘 살게끔. 제자애가, 그 제자가, 그 제자가 아, 천일한데, 그 영상을 보내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은, 아, 선생님, 주회수도 많고요 아, 뭐, 그, 이 저런 사입이 중화한 데 당해가지고, 또 많이 저게 할거아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당해도 어떻게요? 그 또한 지 복이고 지업인 거죠. 아셨죠? 음, 비록 중한대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천대들 얘기하잖아. 그 여전에 저뭐 지옥, 지옥 KTX 타고 가는 일순위 해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 종교인 들어간다니까. 종교인 들어가요. 근데 걔네들이 가서 끌려가 벌 받는 거벌 받는 거지만. 내가 거기에 휘둘려서 당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당하지만 말고 본인 인생들 살아요 응? 그럼 못해요 알았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뜻 그건 서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서로 경계 근데 거기에는 부처님 말씀을 착 차입해 가지고 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풀어 보면 중옥사 신부, 이천일 같은 무당 제자, 도사, 뭐 별짓 신을 빙 신을 빙자하고 종교를 빙자한 이런 무리들, 이런 족속들이 전부 다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옳은 선지자 아니다는 거지, X표야. 아니요. 100명 중에 한 50명만 절반 반땡. 반댕. 반땡만 해도 대박이지, 뭐. 응? 그 유튜브나 이런데, 그까식적이고 말투신경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에 혹해가지고, 낚여가지고, 인생 조지지 말고, 잘돼 살아요. 아셨죠? 응. 아, 천일이 이번 일요일 날, 저번 일요일, 저번 일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 그 제자들이랑 같이 승리산 갔다 왔어요. 승리산그 쇼녀님께 인사하러, 어? 갔다 왔는데, 음, 잘 다녀왔고, 이제 윤달, 아, 윤달은 뭐라 그랬어요? 윤달은 꽁달. 달이 없는 거예요. 달이 없어. 오늘 22일이니까, 어? 이 며칠 안 남았어요.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다음 주 수요일이면 윤달 도 끝나, 이제. 응? 꼭 윤달이라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야 그냥 꿍달 없단 말이지 응? 없어 달 자체가 어? 그런 개념의 윤달 그 2월인데 어. 그러니까 윤달 2월에 막뭐 땅을 파고 하니 땅을 파니 너를 파니 뭐 화장을 하니 날이잖아 남도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전에도 잘 몰라 <웃음> 어쨌든, 남은 일주일, 자세 보내시고. 어, 아, 이거는 내 죄가 아니지 않냐. 어, 아, 내가 저렇게 속이려고 덤비는 거, 내가 어떻게 속이냐. 아니, 어떻게 안 속냐. 그게 된다고 안됐안 됐... 안 된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똑같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응? 중이나, 시주한 인간이나. 무당이나 그 따라다니는 신도나 아셨죠? 오늘 얘기 이 얘기에요 잘들 보내시고 늘늘늘 응? 늘, 늘 감사하게 하루를 보내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체가 그런 말초신경적이고 자극적이고 까십적이고 막 그런 얘기에 혹해가지고 그, 낚시 당하니까 그런겨. 응? 어? 그렇게 당하는 거지. 아셨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잘들 쉬시고. 어제 참, 부 저쪽이고, 강원도 쪽에 바람 불어가지고, 우리 막날라다기고 뭐, 쪽가다 오더만. 뭐, 크게 이명피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응, 잘들 보내시고요. 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음, 한 20분도 들었나 보네? 응가? 네. <웃음> 잘 들어보네요 네.